눈썹 저... 위로 올려 주세요. 아까 눈썹 위로? 네. 자신 있어? 네. 오케이. 뭐 자연적으로 약간 한 30분 정도 놔둘게요. 일단 그리고서 그 나머지 한 5분 정도는 제가 요 부분을 다 발라서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헹궈내고 그 다음에 제가 매직으로 좀 머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좀 힘이 비슷하지? 너 봤을 때 말로 해네 요거 고개를 까딱까딱 반사기야 그러면 원래 저는 착한데 얘는 삭발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앞머리를 다 폈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깔끔하게 돼 있는데 오늘 커트를 무엇을 할 것인가 뭘? 소프트, 소프트, 소프트, 소프트 블럭? 네. 오늘 소프트 투블럭을 한번 잘라 볼게요 그리고 뒤쪽에는 약간 상고형으로 살짝 올리고 그렇지? 이렇게 라인을 좀 한번 잘 잡아서요 소프트 투블럭이니까 아무래도 부드럽게 잘라 달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양 옆에 사이드도 숱도 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잘 체크하셔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 약간 소프트 할 거니까 이렇게 걷어내서 머리를 좀 잘라 주시고요 이렇게 살짝 들어서 이렇게 들어서 잘라주세요. 갖다 대면 안 됩니다. 약간 들어서 거의 80도 정도로 이렇게 들어서 귀쪽 라인에서 살짝 들어서 이렇게. 그래서 소프트 블럭은 좀 자연스럽게 잘라야 되고 약간 부드럽게 잘라야 돼요. 너무 강하게 자르게 되면 어, 싫어하시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라인도 살짝 그 자리에서 바로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약간 앞머리라도 어쨌든 매직을 하고 나서의 어떤 커트기 때문에 커트를 너무 심하게 막할 필요는 없어요 깔끔하게 정리한다는 생각을 하시고 하시면 훨씬 더 좋으실 거예요 예, 손님한테도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지금 기존에 위에 머리가 남아 있던 머리랑 밑에 머리랑 이렇게 귀에 안 단다면 절대 뭐 위쪽까지 더 자를 필요는 없어요 더 자르게 되면 깔끔함이 떨어지고 어색함이 감돌죠 예, 그래서 그때는 이 밑에 선을 너무 자를 필요는 없고요 더 위를 이렇게 잡아서 자를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앞머리랑 연결, 위쪽 밑에 선하고 이라인 이거를 요 이렇게 정리해서 잘라 주시면 일단은 이렇게 깔끔하게 라인이 되죠. 네, 그래서 이렇게 잘라 주시면 되고 뒷머리 살짝 연결선 한번 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뒷머리도 마찬가지, 이쪽 옆선하고 이 선하고 같이 연결해서 이 부분을 자를 건데 이 뒤쪽에 상처가 있으시니까 조심히 이렇게 한 번씩 들어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는게 원칙이에요. 클일 나요. 너무 확 올려버리면 그래서 정리를 하듯이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들어서 잘라주세요. 들어서 잘라주세요. 위 아래 위 아래 이렇게 잘라주시고 이 라인 같은 경우 요끈 라인들은 그대로 내려서 빗질 한 상태에서 약간 이렇게 이렇게 잘라 주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현재 약간 소프트하게 잘라 달라 하셨으니까 그렇게 머리를 이 밑에 부분을 너무 하얗게 이렇게 치는 것보다 약간 댄디하게 이렇게 라인만 정리하듯이 해주시면 훨씬 더 깔끔할 것 같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햇빛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의자 돌리는 점 이해해주세요 자 똑같이 오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앞머리 같은 경우 여기 좀잘 펴졌고요 위에랑 연결이 잘된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위에 머리를 조금 더 길렀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래서 하시고 약간 소프트 투블럭이니까 약간 소프트 투블럭의 어떤 라인을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귀 라인부터 해가지고 약간 부수수한 어떤 곱슬을 약간 이렇게 정리하듯이 위에서 이렇게 살살 걷어서 이렇게 걷어내서 머리를 잘라보세요 그러면 어, 걷어낸다는 라건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많이 긴 거를 살살 위에서 한 번씩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신다는 뜻이고요 이렇게 라인을 살살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이렇게 좀 지저분한 부분도 앞부분으로 살짝 뺀 상태에서 이렇게 잘라 주시면 이렇게 라인적으로 깔끔하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소프트 블록으로 약간 정리하듯이 자르는 거 어, 생각해 주시고 이렇게 끝까지 영상을 지켜보세요 그러면 아, 이 사람은 뭘 원하는구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 주시면 깔끔하죠. 그리고 나서 위에 걸 내려 주시고요. 또 똑같아요. 이렇게 내렸을 때 아까 펴놨던 이 앞머리랑 옆머리 라인하고 윗부분의요 부분은 많이 자를 필요가 없어요. 어색하니까 앞머리도 기니까 그래서 요 상태에서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같이 연결할 거면 앞머리 부분을 볼 것도 없어요. 그냥 일자로 잘라 달라고 하셨으니까 이렇게 잘라 주시면 돼요. 잡아서 툭툭 툭 이렇게 잘라 주시면 돼요 그러면 연결 부위가 잘 됐죠 깔끔하게 자 네이프 부분 같은 경우는 그 밑에 부분에 이렇게 상처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도 정확하게 이렇게 캐치하시고 그냥 정리하듯이 이렇게 잘라 주시면 돼요 알고 자르셔야 돼요 그 부분이 안 보여야 되는 게 원칙이니까 약간 이렇게 원칙을 잡아 놓은 상태에서 잘라주세요 초범 용사분들 이렇게 해서 그냥 툭 잘랐다가는 큰일 나니까 천천히 손님이 뭘 원하는지를 이해하시고 알고 계신 상태에서 어, 그 생각을 계속 생각하시고 머리를 잘라 주시면 돼요 벌써 머릿속에 있으셔야 돼요 아 이분은 머리를 바싹 안치고 정리하듯이 자르는 걸 원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고 잘라 주시면 이렇게 가이드라인 잡고서 깔끔하잖아요 짱구 머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대신 상고가 아닌 약간 댄디 어, 댄디 스타일로 너무 바싹 안치고 깔끔하게 정리만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더 들어 보시고 상처 있나 없나 보고 아 윗부분을 한번 살짝 걷어 주시고 가이드라인 잡아 놓으라그랬죠 이렇게 잡아 놓은 상태에서 위에 아래 아래 위에 아래 아래 이런식으로 위 아래 아래 이런식으로 80도 정도 들어서 이런식으로 빠릇빠릇하게 잘라 주시면 훨씬 더 깔끔하게 댄디형으로 약간 소프트 투블럭의 상고형으로 나오는 거죠. 이렇게 깔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로 정리하듯이 깔끔 깔끔하게 만들어 주시면 아주 오늘 퍼트도 깔끔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라인 정리 깔끔 아주 이런거 정리 잘 해주세요 이거 정리 안했다고 머리 못 잘랐다는 분이 계십니다 머리 잘 잘랐는데 이거 여기 밑에 난 잔털 정리 안해서 머리 못 잘랐다는 소리 들은 적이 있어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거 잔털 되게 정리 잘해자 이렇게 해주시면 깔끔하게 나오죠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죠 우리 손님은 일자로 자르기 원하기 때문에 요거 눈썹 위로 올릴까? 아니면 눈썹 딱 맞춰서 위로, 위로 올려주세요 아까 눈썹 위로? 네 자신 있어? 네 오케이. 자 앞머리 같은 경우를 자꾸 눈썹 위로 올려달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하나 바로 대고세요 그대로 이렇게 이렇게 잘라주세요 그러면 일자가 나오겠죠? 진짜 일자를 원하세요 웬만하면 막 삐쭉삐쭉 삐져나오는 거 되게 싫어하시더라고 손님들은 그래서 이렇게 일자로 잘라 주시고 여기 한 가닥 남은 것도 이렇게 잘라 주시면 일자예요 자, 대부분 머리 얼굴에 가위를안 되는데 어, 되게 위험해요 그럴 때는 잡아서 손으로 완전 내린 상태에서 이렇게 이렇게 잘라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일자가 돼요 어, 이마에다가 가위를안될것 같으면 제가 지금 자른 것처럼 잘라 주시면 돼요 머리를 다 잘랐고요 지금 위에 머리는 정리할 게 별로 없어요 왜냐면 지금 현재는 좀 길러야 되니까 위쪽 머리를 자를 때이 부분들 이렇게 삐쭉삐쭉 삐져나온 부분들을 살짝만 정리해 를 주시면 훨씬 깔끔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툭 잘라 주시면 끝나요 들어서 들어서 툭 잘라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라인을 정리하듯이 만들어 주시면 깔끔하게 오늘 머리 스타일 나왔습니다 오늘 머리 잘 자른 것 같아요 어때요 당신은? 좋아? 네. 일단 깔끔하지? 네. 강요하는 건 아니고 구독자분들이 강요하지 말라 는데 강요는 아니고 뭐잘 자르니까 아, 자신 민만한거죠 네, 최선을 다해서 오늘도 우리 손님 마무리 했습니다 일단 네잘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멋있게 한번 이쁘게 잘라보세요 자신을 갖고 우리는 미용사입니다 초보 미용사 파이팅 잘 펴졌지? 마음에 들어? 네 제일 마음에 드는 거 같아요 지금까지 어, 지금까지? 진짜... 내가 너몇 년을 잘랐는데 지금까지라니 <웃음> 내가 지직 이상하게 잘랐다는거 아니야? 아니, 아니, 오늘 <웃음> 영상 때문에 이렇게 자른 거야? 아니요 그건 아니잖아 항상 마음에 들었는데 어. 오늘은 더 마음에 드네요 아 그래? 응. 알았어 블랙 형 <웃음> 구독. 구독, 구독, 구독 좋아요, <웃음> 좋아요. 알림 설정 <웃음> 꾹.